안녕하세요. 어, 혹시 성함이.. 구나윤 22살입니다. 나윤 씨, 27살 김찬입니다. <웃음> 어떤 일 하세요? 모델로 아, 하고 요 저는 댄서, 댄스 스포츠라고 아, 혹시.. 아니요, 저는.. 아 몰라요? 춤은 <웃음> 어, 잘 몰라. 어, 요 커플로 추는 건데, 라틴이라고 아, 삼바, 뭐, 아. 차차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네. 어? 나서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<웃음> 외적으로는 너무 제 스타일이고요 날카롭게 생기신 분을 좋아해서 봤습니다 와키 크다 이랬고 예. 자기 열심히 하고 착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어요 1라운드 <웃음> 미션 상대의 땡땡을 맞추세요 맞추면 19인 음.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어, 아 이건 너무 쉬운데 팔? 아. 한 번만 길어주세요 <웃음> 가슴? 틀렸나요? 저는 복근이라고 아 복근 복근이 있을 만한 그 초콜릿 복근? 자신 있을 만한 <웃음> 오, 허리 사이즈 어, 지금 살던는데 어, 잠시만 <웃음> 제가 춤을 추다 보니까 몸매를 좀 봐요 봤을 때와 되게 몸매 좋다 20보다 위에 23 오! 맞... 오! 맞췄어요. 맞췄다! <웃음> 오! 23! 오케이. 1 0 0 만남에 어디까지 가는... 아무래도... 손잡기? 맞아요. 맞췄네요. 음.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손 잡을 때 어떤 거 좋아해요? 깍지 끼는 거. 저도 깍지 좋아하는 거같아 평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... <웃음> 어, <진짜. 웃음> 앞으로 제가 잡아드릴 어, 수도... 좋습니다. 나윤 씨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? 그런 생각을 니다첫 키스 장소? 몇살 때예요? 아, <웃음> 중3, 고1 공원 근데 공원인데 이제 그걸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? 공원의 벤치 어 맞습니다 아. <웃음> 현재 통장 잔고 통장 잔고? 아 뭔가 내 실체가 다 까발려지는 이유 혹시 <웃음> <웃음>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수익이 좀 쏠쏠하신가요? 이게 예. 모은 돈은 제가 따로 있고 어플을 키면 나오는 금액 1 0 0만 나온. 나온. 운 70만원? 나온. 안 돼, 나의 현실인데 씁쓸했죠? 50? 맞아요 아, 50 아니요? 되게 알뜰하게 산다?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.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음. 저는 좀 제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. 왜? 낮을 이유가 없는데? <웃음> 저는 제 잘난 게 하나 없다고 <웃음> 어? 생각하거든요. 진짜요? 전혀 아니에요. <웃음> 그래서 이 무대를 하면 좀이 모습도 보고 저 모습도 보고 하면서 자존감이 네, 오르니까. 음. 예쁘세요, 멋지시고. 아, 음. 음. 본인을 조금 더 사랑을.. 사랑하세요. <웃음> 말하면 되겠네. <웃음> 상대가 오늘 사랑을 선택한다면 이것 때문일 것이다. 성격! 긍정적인 편이니까 나윤한테 아, 필요한 존재지 않나 미소라고 아. 어아 감사합니다 되게 웃는 네. 거 이쁜 사람처아저 아, 저 예뻐요? 네 아. <웃음> 코코넛? <웃음> 안 웃었을 때가 살짝 코코넛 껍질이라고 하면 웃을 때는 그 안에 단물? 그런 느낌 <웃음> 저는 20점 저는 10점이요 음, 2라운드 미션 의상을 바꿔 입고 상대에게 땡땡이라는 말을 들으세요 아. 고깃집 말 맞추고 싶네요 아... 근데 멋을 또 잃지 않면편하 아, <웃음> <맞아, 맞아. 웃음> 저희 미션 확인해까요네음 오케이 고깃집에 못팔것 같아요. 고기도 고기. 종류가 있잖아요. 돼지고기. <웃음> 냉동삼겹살 아, 냉동삼겹살집이에요? 어, 맛있겠다.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진짜. 맛있나 보다, 사람 많으니까. 음. 제가 춤을 춘다고 했잖아요. 네. 제가 네. 짠 안무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춰보실래요? 아시는 억제만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어,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어 되게 치명적이던데? 부끄러웠죠 많이 미션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준것같아 숙여서 웨이브를 한번 위로 해주고 아, 네. 네. 못하는데 이거 <웃음> 맞아요? 완전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9, 10 정도지 않을까 내려주고 안 돼, 안 돼, 안 돼, 잠시만요 이게... 다시, 다시, 숙여서 그냥 웨이브 <웃음> 치고 아, 하나, 둘, 쿵, 아, 참 아. 춤에 호질이 많이 없어서 다운스러웠어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려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사한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 조금 어려운 걸 선택해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<웃음> 맛있겠다 라는 단어를 아. 들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오? 저한거 같은데?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같이 선택한 <팩트> 걸로 <웃음> <웃음> 와우 와우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<웃음> 음, 알겠습니다 페스티벌을 갔는데 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? <웃음> 진짜 <웃음> 이야에요 조금 상처? 조금 서운했어요 저 어딜게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 맞아요 어때요? 메모 보면 아, 그냥 너무 멋져요. 저는 약간.. 딱 봤을 때 뭔가 어떤 느낌이에요? 되게.. 분위기가. 강, 강렬하다? <웃음> 다른 거는? 어... 춤출때 눈빛이 진짜 좀 섹시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미션 성공! 저는 미션이 같이 놀자 <웃음> 같이 놀자? 아 같이 놀자 했어야 했는데 힘들어요, 아유 진짜 아, 몇 점이세요? 30점이요 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제가 50코인 따면 오.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<웃음> 딸게요 어. 3라운드 미션 스킨십으로 상대의 심박수를 20 이상 올리세요 아. 벌써 뛰는데? 잠깐만 너네. <웃음> 송대가 좋아하는 스킨십 중 하나를 지금 해주세요. 손잡기, 안기 뽀뽀. 어, 다음은 볼 뽀뽀를 실시합니다. <웃음> 오. 짐. <웃음> <웃음> <지금 해>? 뭐야? 눌리켜 <웃음> 주고 싶어서 네, 했습니다. <웃음> 끝나는 거예요? 많이 놀라셨죠? 네, 깜짝 놀랐어요. 어우, <웃음> 깜짝 이런 게 아니라 신고했죠 어? 어우, 깜짝이야. 약간 깜짝이야. 그런 느낌.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가져가세요. <웃음> 제가 가세요 제가 이겼네요. 선택 잘하세요. <웃음> 이걸 협박하는 어, 거 아니에요? 선택 잘하세요. <웃음> 하나만 물어봤네요. 음. 네. 오늘 저랑 좀 어땠나요? 음 재밌었어요. 0 그게 끝이에요. <웃음> 그러니까 저는 제성격0 그래요. 너무 마음에 들어도 말을 잘 못해요. 제가 먼저 선 10년 전. 10년 전. 1 0 저한테 호감 있는지잘 몰랐었거든요. 기분 좋았어요 <웃음> <웃음> 운동도 하시면서 학원 강사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신다 해야 되나? 그 모습에 좀더 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설레서 좋았습니다 네, 저는 처음부터 호였기 때문에